머리 투블럭을 한번 없애면서 좀 자연스러운 머리를 한번 해봅시다 네. 오케이? 네장구머리 만들기 2탄 <웃음>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벽이 돼 있잖아요 일자로 그러니까 숱도 숱도 적당한데 그렇게 모발이 얇아가지고 숱이 없어 보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수은 그래도 얇아도 있어 근데 이제 기존에 투블럭을 했어서 투블럭 했던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짱구머리로 살아왔는데 어 <웃음> 그거를 이제 오늘 커트로 해서 약간 상고형으로 해서 머리 투블럭을 한번 없애면서 좀 자연스러운 머리를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네 짱구머리 만들기 2탄 쉽게 잘르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투블럭을 좀 없애야 되니까 위쪽에 이 부분을 똑같이 잘라요. 위를 들어서 최대한 위쪽을 약간 들어서 잘라주시고 밑에서 이렇게 좀 들어가지고 그럼 밑에 부분이 쑥 들어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아물 진짜 뜨겁다 이제 날씨가 진짜 절벽이시네요. <웃음> 어, 까파른데 <웃음> 약간 짱구형으로 만들면 편하잖아 돌아다니기, 그치? 뭐 이렇게 띄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워낙 좀 밑으로 너무 쳐져서 이렇게 윗머리가 너무 길면 쳐져가지고 더 힘들잖아 그래서 윗머리도 층도 제대로 살짝 살짝 내고 그다음 밑에 층 짱구머리로 해서 밑에를 좀 많이 쳐주면 네이프 부분을 많이 쳐주면 기본적인 짱구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쳐서 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정도만 쳐더라도 약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절벽에서 짱구로 살짝 올라오죠 그리고 이제 밑에 라인 네이프 부분을 정리해주면 어, 완전히 짱구머리 형태로 뛸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어려운데 조금만 쉽게 연습을 많이 했으면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밑에도 상고형이죠 이제 그 기존에 이제 투블럭했던 머리를 없애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라인선을 잘 이용해 주신다면 어잘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를 때도 저는 이 날로 요 끝날 이만큼만 사용할 때도 있어요. 이만큼 사용할 때도 있고 이만큼 사용할 때도 있고 전체 사용할 때도 있고 그, 나를 끝에만 이용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살살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밑에는 3mm. 3mm로 쭉쭉 쳐서 올려주시고, 마찬가지, 뒤에도 이런 식으로. 그래도, 머리 자를 때 기본적으로 머리카락 자를 때는 뒷머리 쪽 옆머리도 중요하지만 뒷머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블랙형 저는 거의 뒷머리 쪽 위주로 많이 좀 보여 드리는 것 같아요 많이 좀 배우시고 뒤쪽을 잘 자르게 되면 거의 옆머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쉽게 할수 있습니다 뒷머리를 잘 자르는 미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제일 많이 보여주고 제일 많이 그 손님들한테 이렇게 칭찬받는 곳이 뒷머리 잘라주는 곳이에요 뒷머리를 잘 잘라놓으면 아주 좋죠 뒷라인을 정리해 주시고 끝에 날로 요 끝날로 사용해 주셔도 돼요 디테일하게 잠깐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약간 끝에만 이렇게 살살 쑤셔도 돼요. 너무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게 되면 한 벌에 밀리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아요. 배터리가 없다. 응? 배터리가 없어. 어? 바... 배터리를 줘야 된다 <웃음> 어? 됐어 일단. 이쪽도 마찬가지 옆라인에 또 이런 잔털을 잘 제거해 주면 깔끔하죠. 초보용사분들도 이런 잔털 제거하는거 뭐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냐라고 하는데 뭐 생각보다 이거는 그냥 너무 꽉 누르지 마시고 살살 살살 라인만 이렇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 번씩만, 툭, 툭, 툭, 이렇게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위에 중간층을 잘 내니까, 이렇게 좀 짱구머리 식으로, 이렇게, 튀어나왔죠. <웃음> 젖어 있어. <웃음> 더운가 봐. 난물안 뿌리죠? 네. 어, 본인 땀이에요. <웃음> 네. 내 네, 어떤 물 뿌린 게 없고, 땀이에요. 그래서, 모발이 얇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잘 치시면 이렇게 짱구머리로 상고형이죠 약간 상고형으로 됐고요 그 전에 일단 이런 투블럭 라인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잘 찍은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손님보고 여기 툭툭 쳐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뒤통수 살아보이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뒷머리라고 해도 이거 계속 연습하시면 손님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화이팅 초모 명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나 화이팅? 아 화이팅? 파이팅 응. 아, <웃음> 블랙형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꾸